아, 콘텐츠가 만들기는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 이게 뭔 일인지. 또 너무 배꼽 빠지게 재밌어도 열어도 안봐 사람들이. 2019년 1월에 시작해서 지금 2020년 10월을 맞이하면서 10만 돌파. 야메지부와 오시아시는 지난 1년 9개월간 150여개의 영상을 제작하여 누적 조회수 1 천만명에 이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1년 9개월의 긴 시간을 지치지 않고 버텼던 것은 우리의 구독자님들의 격려와 응원의 댓글이었을 겁니다. 오늘 10만 구독자 자축기념은 양평 카퍼레이의 멍석을 깔았습니다. 카펄에는 1세대 패션디자이너 김정숙 선생의 연구소이기도 하고요.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이기도 합니다. 이날 마침 말그림에 대가 김석용 선생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표현주의라고 하는 좀 어떤 감정이나 감성을 음.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음. 이렇게 잡아채는 음. 그런 스타일의 작업이라서 어, 순식간에 또는 어떤 필이나 영감이 왔을 때 한 8, 90% 확 빨리 그려야 돼요 어. 터치감이나 어. 아니면 뭐또 나이프도 많이 사용해 손도 어. 쓰고 하는데 어. 그런 것들이 어 천천히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면 이런 느낌이 안 나오는 거죠 10만 구독자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예쁜 촬영 장소를 찾다가 우리가 먼저 눈 호강을 합니다 이곳 전시는 10월 30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가보시면 좋은 추억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유튜브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미디어 개커에 통해서 일을 했지만은 진짜 유튜브는 다른 세상이야.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갖고 여기 와서 다시 녹여내도 참 힘든 데구나를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 그렇다고 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 유명한 무슨 유튜버를 초대하거나 유명한 연예인을 데려와도 거기는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야. 무조건 보는 방송만 하다가 틀어지면 무조건 보는 방송만 편하게 하다가 이거를 찾아오는 고객을 찾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니까 인제 뭔가 조금 알겠는 것 같아 조금 근데 아직도 몰라 이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기계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겠어요 일단 제일 처음 100만을 넘은 코스커가 우리에게 효자 상품이고 깜짝 놀랐죠 우리가 어, 진짜 무섭게 올라가는 첫 번째 경험을 코스커로 했고 또코스커는또 평균 점수가 늘 좋았어 그. 그러니까 코스커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인 것 같아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잖아요 코스코 광고해 준다고 코스커가 우리를 모델로 쓸만한 회사는 아니지 돈이 없잖아 코스코가 아, <웃음> 그러니까 그만큼 구독자들은 그런 정보를 가기 전에 알아가지고 가서 뭘 살지에 대해서 대기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충족시켜 주는 게 어, 다른 컨텐츠들하고 조금 다르게 뭔가를 더 우리가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나요? 힘들었었던 때 있었지. 언제 언제 어떤 컨텐츠가? 아 컨텐츠가 만들기는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 이게 뭔 일인지 또 너무 배꼽 빠지게 재밌어도 열어도 안봐 사람들이 이거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막 우리끼리는 대박 날 거라고 어, 생각했어요. 생각, 음. 그리고 어, 그니까 대박난 컨텐츠들은 오히려 우리가 할거 없어. 이거 이거나 할까? 이러고 했던 것들은 오히려 또빵 대박이 나는 거야. 근데 너무 너무 심사숙고해 가지고 요거는 꼭 대박 날것 같아. 한거는또안 나. 그러니까 의리파 충성 구독자들 그런 분들은 내가 뭘 하건 와 주시는 그런 단골구독자 분들께 너무 감사했어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나한테 어머 그 연세에 어머 어머 그 연세 유튜브를 하세요? 그 연세라니 <웃음> 내가 뭐몇 살인데 <웃음> 아직 100살도 안 됐는데 <웃음> <웃음> 내가 사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적에 진짜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끼쳐야 될 영향력이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를 말하고 싶었는데 그런 컨텐츠는 재미없어 안봐 이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때 가서 해야지 그랬는데 사실 그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내가 진짜 너무 가슴 아프고 또 잘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이야기해준 거를 너무나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아, 좋아해서 우리 사회가 참 외롭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좀,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내가. 내가 훌륭한 건 절대 아닌데, 너무 그냥 훌륭하다고도 얘기하셔가지고, 몸둘바를 모르겠는데. 점점 이 사회가, 이분법적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된다 이 당은 안 된다, 이 당은, 된다, 이 당은 된다 이런 형식이 이제 개인까지도 온 거예요 이게 이것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SNS의 병폐일 수도 있죠 SNS가 너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로 상처받게 하고 그리고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어, 우리가 뒷담화는 할수 있어. 누구 이야기를 친구랑 이야기하거나 가족이랑 이야기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것을 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잖아요. 어, 우리끼리 있다가 어, 이쪽에 여러 명이 모여있는 어떤 데에 가서 지고그 사람을 막 비난한다는 거는 정말 나쁜 짓이거든요. 몰래 하는 것도 나쁜 짓인데 그게 너무 만연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논리도 없으면서 그렇게 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건데 이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사실 내가 빨리 1 0만이 되는데 도움을 준 아리스분들 그리고 김호중 씨한테 사실 김호중 씨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내가 굉장히 음악 좋아하면서 영상을 하나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호중시 노래를 가지고 뮤비를 하나 찍고 싶어요 뮤직비디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수익이 아니라 우리가 이 노래를 가지고 뮤비를 찍으면 은이 돈이 100만이 넘든 200만이 넘든 간에 이거는 김호중 씨한테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 찍어서 제가 10만 넘은 거를 감사의 표시로 해서 우리 오 감독이랑 같이 멋지게 한번 뮤비를 않겠죠, 야매니까. <웃음> 아 우리는 야매 수준에서 멋있는 거예요 우면의야매집부 <웃음>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과 더 다양한 콘텐츠를 찾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7만4천명의 야매주부 구독자가 있었는데요. 한달 사이에 약 3만명의 구독자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김호중님의 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야매뮤직 비디오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